네 시사 전망대 시간 오늘도 제주민회총의 김동현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제2공항 기본 계획안에 대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서 지금 도민 경청회가 진행 중입니다. 경청회란 말 사실 저는 이번에 처음 네. 들었는데 총네 차례 예정돼 있었는데 이번에 두번 진행을 했고 앞으로 두번 남았습니다. 그런데 좀 파행이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두번 모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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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을 갖고 있어요 음.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예. 이대로 가면 제한이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아놓고 의견을 예. 말씀하시라 그러면 정말 그야말로 의리들의 전쟁밖에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책 결정권자나 이 경청을 예. 주최하는 제희 도가 상당히 어떤 그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큰 허점을 보였다 허점을 예 보였다. 이런 식의 경청이 안 된다 이건 결국 뭐냐면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미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고성을 지르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비난할 수밖에 없는 음. 자리죠 그러면 상처는 깊어지고요 예. 이해는 더욱더 불가해집니다 그 결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전쟁이 돼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음. 설득과 합의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결국은 또 하나의 추가된 요식행이나 네네. 절차일 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지금까지 두 번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진행되는 방식 음? 그리고 일정 예. 또 참가하는 사람들을 선정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매우 세밀하게 검토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 예. 그 제가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저랑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찬성 측과 반대 측을 따로 따로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는 그런 자리라면 진짜 공청 경청이라는 말이 될 거라고 봐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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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게 몇 시간이 됐든 뭐 예, 예. 밤샘 토론이 됐든 음. 정치 그 정책적 결정에는 행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와서 들어야 되고요 예, 예. 그리고 그렇게 들고 나면 그다음에 찬성하신 분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했으면 음. 고성이거나 서로 비아냥을 하거나 심지어 여기서 뭐 빨갱이 뭐 이런 말까지 저~ 나 에이, 오고 참.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왜 우리끼리 싸워야 됩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을들의 전쟁이 되요 돼버린... 이걸 이런 을들의 전쟁을 제주도나 국토부가 붙이고 있는 셈이랑 마찬가지예요 예. 향후 경청회를 보이콧할 가능성도 도민회 측에서 열어놨더라고요 네. 이런 가능성이 좀 생길 것 같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부에서 이런 식의 경청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라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형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찬성 예. 반대를 지금 갖다 놓으면 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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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네. 향후 경청회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예. 그 나름대로의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예. 예. 지금 방식으로 그냥 가는 것은 어, 아마 도민들에게 지금 도정이 음. 또 하나의 상처를 남겨주는 그렇죠. 예. 그런 결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러라고 니까그러 이제 도청에서 고도의 정무라인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정무라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네. 그런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인 거죠. 음. 자... 어. 오영훈 지사가 도정질문에서 이 관련된 질의를 받았습니다. 이 경청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파행이라고도 얘기를 음. 하고 있으니 다만 오영훈 지사는 관련해서 그 정도의 주장은 서로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음. 이 정도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지만 은 방식에 대해서는 좀 개선점을 음. 생각해보겠다 정도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는 개선 방안이 있다면 한 번씩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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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달하는 거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수기형 민주주의 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예, 예. 진짜 이제 수기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음... 지금 그런 측면에서 경청을 하겠다는 도청의 도, 도정의 의지를 표현했다면 예. 수기를 할수 있는 방식을 고민하는 것은 여전히 도정의 몫입니다그몫을 예. 충분히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그 음. 뭐 날선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인데 예. 좀, 좀 빨리 좀 이게 응. 어떤 방법을 좀,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답답해라 <웃음> <아유>, 답답. <웃음> 자 오늘 뭐 이야기는 마무리해야 될것 음. 같은데 마무리 말씀은 그거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전임지사 시절에도 그 여론을 듣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 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견을 접수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찬성에 대해서는 여러 카테고리를 달아서 다 자세하게 그 부분을 공개를 했는데 반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그걸 기타 의견 하나로 묶어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라는 말이 아예 보도 자리 나오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그걸 또 언론에서 그대로 받아 썼던 적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의견 수렴과 전달 방식은 그런 일들은 없이 정말. 본인들이 얘기하시는 가감 없이 본인 어, 제주 도민들에게 있어서 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두 분이 얘기하신 그 안에서 좀잘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아마 모든 도민들의 생각일 겁니다. 어두분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